아,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. <웃음> 지금 문이 박살났는데, 지금. <웃음> DLC가 문제야, 지금? 아리안들 만, 만이라도 돌아달라고? 그러면은 저분이 하도 엄청 고픈것 같은데 동전 뒤집게 해서 맞춰봐요. 맞추면 내가 딜이 돌아줄게. 겁나는 건 아니겠지? 어때? 나랑 딜 해볼래요? 남자답게 덤비라! 안면이요? 진짜 안면이에요? 다시,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진짜 안면 앞면 하실까요? 안면이요? 올. 지가 나올 것 같은데. 구글 동전 던져. 오호호안면 나왔네 이걸 이렇게 뒤집네 만약에 안맞췄으면은 님은 아마 여기, 여기서 매장장 당했을 거예요 <웃음> 우리 다크소토 처음 시작할 때그관 있죠? 거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진짜 오늘 사실 DLC 진짜 갈 계획이 없었는데 DLC를 또 가게 되네 아 그런데 오늘 진짜 한 12시에 한번 좀 쳐볼까? 아, 나 지금 배고픈데 DLC 가게 되는데 나밥좀 먹어도 돼요? 밥 뭐가 있나 일단 보고 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, 델스님은 뭐 이페. 어. 이제는 너 이제 사생활도 못 도는 없 어. 아, 정말로 부셨냐고요? 예, 부셨죠. 뭐 어떻게. 나 어이가 없어서. 그냥 밥 먹고 그냥 끝내고 싶다. <웃음> 일단은 경위가 어떻게 된거냐면요 12시까지 방송할 생각으로 내가 밥을 아싸리 먹고 거실로 갔단 말이에요. 부엌으로 문 당연히 닫고 왜 닫았냐면 은 방송 소리 들어갈까봐 다시 이제 열려고 하니까 잠겨있는거야 문이 도와줘! 예전부터 좀 그런게 있었어요 문이 문이 막지 혼자 잠깁니다. 지 혼자 잠겨요 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리기사님을 불렀죠 무슨 짓이냐 <웃음> 6만원 나왔으면 6만원 진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라서 뭘 하게 했다.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. 지금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차라리 방송을 끝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것 같았는데 <웃음> DLC 다음에 하실 거? 아 몰라요. 몰라. 아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. <웃음> 지금 문이 박살났는데 지금 <웃음> DLC가 문제야 지금? 난 장난해? <웃음> 진짜. 아 <웃음> 오늘 거 유튜브 올리면 당연히 올릴 거, 올려야지. 다니 올려야지. 이 재밌는 거를 여러분만 봅니까? 유튜브도 봐야지. <웃음>